한 마리만 빼어줍니다딜량 봐. 왜 이상하게 어세신은 진짜 악마형한테는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는것 같은데 저번주인가? 저번주였네 저번주 테스트 방송한다고 켰을때 크리티컬 <웃음> 크리티컬에방받으니까 바로 죽어가지고 포기했었거든요. 야, 아, 리셋 어이없네. 쫄도 리셋이 돼. 아 이게 100% 하니까 포션 소모가 심하네. 아 한군님 구독 감사합니다. 팔막은 제가 공략 영상이 따로 없는 게.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냥 공략이란게 필요없을정도입니다 제가 마지막 장 지금 깬 영상 있는데 그거 지금 이제 편집하려고 하거든요 8막은 너무 쉬워요 그냥 그냥 강강술렘하면 끝이여가지고 아제 템이요? 네 룬은 80잼 주고 샀습니다 두무기! 두무기 6강, 보조 7강, 갑바 7강, 장갑 6강, 신발은 5강 그리고 망토 5강 라이프로드 이한군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한군님 아, 구독 감사합니다 어? 도망가 자 여기서 문제예요 와 이것도 아프네 1300씩 깎이네 아 이거 큰일 났다 파밀라부터 잡아야돼, 파밀라부터 얘가 무징장 아프기 때문에 나이스 넘어짐 미쳤다, 햇빛 오지게 뜨네?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시간 오지게 걸리겠다 아, 보스 데리요 보스 데리도 가능하죠. 아이거아 <웃음> 이거 선물전까지 7분 남았는데 못 가겠는데? 야, 오늘 선물 포기하고 이거는 깰까? 이거 내가 봤을 때 깨는데만 30분 걸릴 것 같거든요. 어,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데미지 잘 들어간다. 저번주하고 다르다 저번주는 박히는거 자체가 진짜 조금씩 감겼거든요 아또야님 안녕하세요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에바다 250개 봤반데나 이거 방송 날짜 잘못 잡은거 같아 <웃음> 방송 날짜 잘못 잡은 것같요 원래 본캐, 매지션, no. 어세신 둘다 선물전 같이 뛰거든요 저 혼자 할때는 아 그냥 녹아버린다고요? 혹시 PC 버전 연동하셨나요? 확실히 모바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PC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아니 큰일네 한줄되자마자 너무 아프다 아 이거 가방 무게를 달아도 포션이 이것밖에 못 챙겨오면 좀 심한데? 제가 아까 260개 종도에서 스타트 했거든요 아직 20개 먹은건 양호해 아 이제 20개 먹은건 아직 양호하고 두달 잡고 리스크 리스크요? 아, 다시, 완전 처음부터요? 처음부터 하기에는 엄청 크죠? 그냥 이, 있는 거를 더 키우는 게 나을 거예요. 솔직히 새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 있어요. 아마 탈거 소환수 더안 뜰걸요, 지금? 오케이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아, 다 잡는 거 아니었었네. 다음, 가디온. 가디온 똑같죠? 아까 파밀라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. 어, 역시 얘가 더 아프구나. 크리 4000좀 심한 거 아니야? 어차피, 이 게임의 메인 미션은, 그냥, 물량만 많은데요. 경사님도 34만이면, 그냥 깰 텐데, 클리어. 자, 제발. 좀만 더, 좀만 더. 버텨, 버텨. 크림 안 뜨면 되는데. 아, 떴다. 빼야된다, 빼야된다, 빼야된다. 진짜, 뒤도 돌아보지 말고, 여기 시계방향, 이쪽으로, 왼쪽, 왼쪽 길로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, 맵에 여기, 맵 보이죠? 보스마크. 보일 때가 조심해야 돼요. 따라오면은, 회복하기 전에, 끝나버리니까. 오메 시작됐네 최저 맞춰보자 맞춰서 할거같아 이거 포기하기는 좀 아깝다 포션이 너무 아까워 확실히 안떠 안떠 근데 좀 이게 투력이랑 상관 있는거같은데요 이거 승공률도 지금 매지션이 55만 넘으니까 좀잘 붙어요 전설석이 어? 야 설마 야 잠깐만 어우 놀래라 아 순간 리셋된줄 알았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또 7강 도전해보자 아 이거 왜 6강을 못가지? 제발 6강 부터 오케이 아 대단 뭐, 뭐 날리지? 봉인왕? 봉인왕도 봉인왕 날려야겠다 어, 어 참.. 아씨 아아 아 붙었어 씨 뭔데 야, 어떻게 한 번에 오강 붙는데 아 미치겠네 아 아, 꼭이 터틀이라고 하면 붙는단 말이야. 아, 미치겠네. 아, 이거 붙으면 안 되는데. 아, 단계 터틀리고 아씨, 저 붙어버리냐? 저게 불안한데 가자. 출강, 출강. 아, 안가네. 아, 아까 봉인함 붙은 게좀 해봐였다. 아. 그좀어셋신 짜증나는 게 CC가 너무 안 걸려. 다른 캐릭터에 비해 CC기가 너무 안 걸려요. 그, 일반 고급 스킬. 아, 얘는 고급 스킬이구나. 기절 넘어짐 한번 걸리기 너무 힘들다, 얘는. 아 이건 피하지아 다행이다 제발.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너무 따라 붙었는데 이게 몹이랑 나랑 붙어있는게 가깝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그래되면 은 리셋돼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이렇게 보이빙 쳐서 도망가줍니다 이게 너무 따라오는데? 와 이속 왜이렇게 빨라 아 큰일났다 <웃음> 이거 큰일났다 <웃음> 이거 지금 손가락 놓는 순간 죽는다 이제 아 아니다 아니다 피 피가 한 70%있으니까 좀만 버티면 되겠다 이거 도망가고 뭐야 뭐야 <웃음> 한대만 때리면 되는거잖아 나 이거 너무 빨리 쓴것 같아 데빌야넘어짐 기절 하나도 안걸린다 아 크리 5100뜨네요 크리 데미지 아 이거 100개 가지고 안되겠는걸? 일단 한칸 원래 한칸 되면 데미더 세지거든요 근데 한칸 전에 크리가5 1 0 0듬이니까 5500? 데미지 더 세졌는데? 아이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아이 길어디야 길어디야 어우 다행이다 안 따라온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일단 풀피 채우고 또 들이댈게요 엘리온이랑 그 헌터스 아레나? 그거 좀 해볼 생각이어서 뭐야? 공격 왜 안해? 아그 유튜브 더보기에 있는데 제꺼 제가 채팅에 쳐드릴게요 제 오픈톡으로 알려주시면은 한번 제가 팔막 4장을 한번 클리어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리니지 짭입니다 짭 변신 시스템도 똑같이 다있고 럭키님 이거 깨고 제가 채팅에 올려드릴게요 그 유튜브에서 제그 채널 정보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있는데 1800 이게 얘가 평타가 약해서 쉽구나 이거 정상님도 금방 깨겠네요 지금 보자 딱 20분 걸렸네, 20분 이거 아이작 불안한데? 아이작 불안... 아이작 불안한데? 자, 잠시 뺐다가 아이고 아이작 벌써 45개네요 아이고, 조금 불안한데? 진짜 기절 넘어지 뭐 오지게 안 걸리네 어 끝났다 딱 20분 좀 안되게 시간 걸렸네요 휴 40개 남았는데 휴아 됐다 클리어 됐다